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명언들을 이렇게 좀쭉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 솔직히 아, 요즘에는 기억력이 왜 이렇게 딸리는지 몰라 암튼 이것저것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자에 관한 명언도 있을까 싶어서 남자 명언 딱 찾았더니 와 대박 남자에 관한 명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공감 가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게 뭐냐 하면요 은 여러분도 은여러분 듣고 나면 은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남자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날에는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지만 단한 가지 음, 해주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랑해 주는 일이다 아, 이래서 여자들이 항상 음, 사랑에 속아서 울죠. 어, 남자가 처음에 만날 때 진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어,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호르몬의 장난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그럼 이 연말에 우리에게 어, 꽂혀서. 호르몬에 장난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까요?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요? 음,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라는 거예요 <웃음> 자, 그래서 카드를 뽑아놨거든요 어. 어,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입술을 훔치고 싶대요. 네, 카드 4개 뽑아놨습니다. 음,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입술을 훔치고 싶대요. 아, 누가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을까? 아, 기대돼. <웃음> 아, 기대됩니다. 어. 뭐야, 여러분 키스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 저도 키스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안 해요. <웃음> 이게 뭔 말이냐라면요. 은 아, 키스를 잘 못해요. 어, 제가요? 아니요, 상대방이요. 그래서 안 해요. 어, 어제 남편도 키스를 못했어요. <웃음> 어? 오, 이, 이, 이 방송을 데, 어, 저기, 막전 남편이 듣는다면 뭐라 그럴까? <웃음> 욕할 것 같아. 안 말해줬어요. 그래서. <웃음>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어,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웃음> 모르지 재회를 기다렸다면 아 좋다 그랬지만 와 선생님 재회라뇨 어, 제 저기 막저 뭐, 처음에 이 타로 카드 시작했을 적에 처음부터 제 카, 어, 타로 리딩을 좋아해서 제 오픈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뽑기만 하면 재회가 나오는데 아 미치겠대요 <웃음> 아 그럼 나 들어 어떡하라고 정말 미에 재회지안 나왔으면 좋겠어 유폐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 근데 여기서 왜재의 냄새가 자꾸 날까. 재까지는 음. 아니고 이게 또 열어봐야 아는 거지. 재 카드가 나왔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뭐 나중에 선택 안하면 되는 거지. 어. 아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 과거의 남자를 갖다가 어 과거의 전 남친 아니면 남편일 수도 있고 남친일 수도 있고 어, 동거했었을 사람들도 있고 남자라면 그쵸 전 여친일 수도 있고 전 부인일 수도 있고 음,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음, 그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하면. 음 일도 손에 잘안 잡혀 어, 실수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어, 항상 이렇게 마음이요 바다와 검은 바다 같아 이제 어저께 디딩에서도 검은 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바다는 원래 푸른빛이잖아요 어 근데 그 깊은 바다로 가면은요 물이 까매요. 음, 제가 깊은 바다 어, 바다 멀리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배 타고 음 고래 배타본적 있어요 고래 배 고래 보러 근데 와 바닷물이요 석유 같아 석유 그냥 시커먼 석유 있잖아요 그아그 아, 그 정제되지 않은 시커먼 석유처럼 새카매가지고 물이 우리가 이렇게 컵으로 보면 쭈룩 떠지는데요 안 그래요 줄렁 줄렁 줄렁거려요 어, 여러분들 마음이 딱 그래 음, 시커먼 바다 같아 출렁출렁 출렁. 어, 그 진짜 그 해가 그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한치 바다 속도 보이지 않을 만큼 속이 까맣게 어, 일렁인다 어, 까만 바다처럼 일렁인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지나간 사람에 대한 어, 정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할 일을 해야 될게 아닌가. 어? 왜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한나가 끝나면 뭔가 항상 새롭게 새단장을 하잖아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계획했던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일이 딱히 손에 잡히지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나서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그 그 와중에도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음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나 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왜요? 라고 하면 음,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 맞나요? 안 그런 거 같은데 어, 완전히 끝난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완전히 끝나 보이지는 않는다. 어, 이 관계가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헤어졌을 때는 그때는 그렇다 쳐도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전 저는 전, 전 남친, 어. 전 남친, 전 여친, 전 남편, 전전전 전, 전 아내, 전 부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이 전에 사람이 떠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싫어서 떠나간 건 아니다라고 봐. 음, 마음이 남아있는 채로 마음을 두고 떠났다라고 봐요. 왜 그랬을까? 왜 마음이 있는데 왜 떠나갔지? 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훔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이 1번 카드는. 음, 이 제가 지금 1번 카드 하면서 조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이렇게 말이 쳐지는거 여러분 느꼈어요? 음, 말이 좀 처지죠? 1번 카드가 그래 어, 제가 이 카드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이 자꾸 다운되기도 하고 명랑해지기도 하고 어떤 어떤 번호를 읽을 땐 되게 명랑하잖아요 어, 시트콤도 찍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카드 자체가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내가 느딩에 자꾸 처져 음. 아... 이 기다리다가 지친다 뭐 이런 거지 어, 기다리다가 지친다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생각도 많다 이게 이게 또 나오잖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전 사람한테 혹시 연락 왔어요 음,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만약에 연락이 온다 그래도 이렇게 간 같은 거는 안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간 보고 자시고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어, 왜냐하면은 그만큼 친밀했었던 사이가 아닌가 어, 간볼 필요가 없이 음,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뭐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 남친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보통 남친 보통 여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 떠나갔을지라도 어, 오고 싶으면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도 올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봐 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호련이 올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이 많이 지쳐서 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친 건가? 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어, 이 사람은 맞아. 여기는... 어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에 사람하고 이 지인들도 많이 겹쳐요. 아는 사람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라고 본다면 그건 거지. 이 사람이 왜 돌아오냐 라고 하면 떠나갔을 적에 어 여기서 이뭐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소드나 어,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겠을까 싶어. 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떠나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은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아니면 아니면 이성 문제라던가 음, 근데 여기는 이성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음, 아니면 그... 성격이 약간 안 맞았다던가. 음,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돌아오냐라고? 왜 돌아오긴 왜 돌아와? 좋으니까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하고 그 당시에 떠났을 때에는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어, 싫어서 떠난 건 아니에요 진짜 꼴 베기 싫고 싫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해서 떠나간 거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 떠나가가지고 하던 일이 좀잘된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나오면 나로 어떻게 가라는 거지? 헐? 갑자기? 어, 이렇게 하면 이거 리딩이 이상해지는데? 이, 여기까지는 좋아한 거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나오네요? <웃음> 왜요? 그러면은. 음, 이성 문제가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성 문제가 맞는 것 같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음. 와도 고민이 된다라는 거지 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아나 지금 가, 지금 갑자기 당황해서 뭐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 여러분 제맘말죠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리딩을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해 가지고요 뭐, 드링크 한잔 마시고 올게요 음? 음, 내가 이 카드나 이런 카드에서 여자 문제가 아니길 바랬어요. 왜냐면 다른 그 카드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지 이것까지 나올 때도 설마 그랬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음, 여러분이 돈 문제나 이런 거보다도 여, 이성 문제로 어, 남자가 봤을 때도 상대방이 이성 문제로 인해서 그냥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갔을 당시에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았냐라고 보면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도 떠나갔다 라는 거지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어 그럴 수 있지 왜 이성문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어. 이~ 저기 막 그~ 경쟁자지 어~ 내 꽃밭을 짓밟은 그~ 그것들 어~ 그것들이 어~ 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꼬셨겠냐라는 거야 온갖 가언 인설을 다 했겠지 음~ 가언 인설을 다 했겠으니까 그러니까 떠나갔겠지 근데 떠나갈 당시에 이 사람이 고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면 고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야 어~ 고민을 많이 했고 음~ 그래서 떠나 막 떠나 간게 맞아요. 음, 떠나갔을 적에 여러분을 좋아했다. 어, 나 리딩 너무 처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여러분들이 너무 처져 지금 음, 너무 처져. 그래서 내가 리딩이 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돌아온다라는 건 아니고 어, 돌아온다라는 건 아니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한테 휙 왔다 다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뜬금없이 왔다가 어, 뜬금없이 갔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 이, 이게 돌아, 돌아온 돌아 거는 돌아와서 나한테 안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냥 왔다가 다시 간게 아닌가 어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해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돌아 돌아온 줄 알고서 이게 카드가 뒤에서 조금 요게 조금 깨름직했지만 그이 사람이 돌아와서 좀 밖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거 뽑을 때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이 그냥 허무하게 다시 어, 간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진짜 허탈, 허탈하고, 어, 좀, 서, 마음도 너무, 속도 너무 상하고, 어, 이거는 두번 죽이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 면 여러분한테 왔는데,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 그, 그, 저기, 막, 빌어먹을 인간, 어, 그 빌어먹을, 이, 여러분의 이 사람한테, 추파를 던져서 꼬셔서, 어, 빼내간, 그것한테 연락이 온게 아닌가.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간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거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 쓰질 못했어요. 어.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쪽에서 부르니까 다시 갔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봐요. 음. 근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대? 미친 진짜. 씨. 오, 씨.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와 오기는? 음 여러분은 좋았지 왔으니까 왔으니까 좋았는데 그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좀 마음이 이 사람이 오니까 설레였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설레 나름대로 설레였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도, 미워도, 그 노래 있잖아.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만.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니까, 어, 또, 이 사람이 돌아올 때 뭐, 그냥 민기적, 민기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 나왔어! 하고 왔을 수도 있어. 어, 이, 저기, 막,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은 아니어도, 그런 뉘앙스로 왔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뭐야.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쪽에서 부르니까 다시 가버렸다는 거야. 이거 뭐지? 뭐 이런 무슨 역같은 경우가 다 있지?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하려 어. 여러분이 어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이거는 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뭐 이런... 뭐 이런 무슨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여러분, 여러 저, 가뜩이나, 지, 마음이 막, 어 검은 바다 같은데, 다시 휘집어 놓고 갔네? 이런 시, 와. 아 뚜껑 밀려. 맞아요. 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뭘 어떻게 하려. 어, 내가 뭘,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가 뭘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지.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오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카드 리딩에 이렇게 막 쳐졌던 거 같아요. 어, 굉장히 카드가 늘어졌잖아요. 여러분, 제 리딩 봐서 자주 봤다면 알지만 제가 좀 경쾌하게 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막 초장에 너무너무 늘어져 갖고 너무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던 거야. 음. 근데 뭘, 근데 무슨 입술이 훔치러 오겠다. 그러니까 그지 같은 인간아. 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음. 아니 부른다고 가? 음 그런 거 이, 이, 이게 뭐 하잖아 시에이션이지 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뭘 어떻게 해뭘뭐 매달린다고 이게 될 일은 될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는 매달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어떡하겠어 좋아니까 하 그런 거지. 막 속은 천갈래 망갈래 찢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요. 어, 이이 이거 이뭐 이런 인간이다 있지? 응? 와 진짜 여러분이 일이 손에 안 잡힐 만도 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 지금. 그또또 또 연락도 오고.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이게 사람 갖고 장난해 지금? 사랑이 장난이야? 와, 씨. 내가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또이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오니, 연락, 연락이 왔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지. 어떤 재수처 같은 거, 뭐 흔적 같은 건 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마음 또 출렁출렁출렁출렁 거리는 거 아니에요. 음. 에휴. 어, 여러분 마음 쓸쓸하게 둔고 여러분 마음 쓸쓸하게 두고 음,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이 마음이 쓸쓸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좋아하긴 좋아해 근데 어, 여러분한테 다시 또 오고 싶어 이게 뭐하는 짓이지 다시 오고 싶어해요 근데 어,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어,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그런가요? 그 나도 모르지, 이게 왜 그러는지. 어, 그쪽하고 무슨 관련, 맞아. 그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게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하... 이제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던 이유는, 어, 돈 문제인 거 맞아. 어, 얘그 야망이야? 어 야망을 쫓아서 간 거예요 야망을 쫓아서 어 야망을 쫓아서 갔고 여러분한테 일시적으로 돌아왔던 건 이사 내가 그죠 이 사람 이 뭔가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이 사람이 뭔가가 잘 돼서 여러분을 보러 온 거야 그냥 왜 보러 왔냐라고 하면 좋아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쪽 그 그쪽에서 부르니까 다시 간 거야 왜. 이 사람이 잘된건그 사람 의그 사람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돈이 다 그쪽에서 나왔다라고 봐. 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갑자기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어. 다그 그 사람 덕이라는 거고 이 사람이 갑자기 어, 가게에 어, 바지 사장이라도 됐어. 사장님 소리라도 들어. 그럼 이게 다그 사람 덕이라는 거지. 어. 왜냐면, 돈 많은 사람을 갖다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이, 이 사람을 갖다 꼬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 갈등, 엄청난 고민 끝에, 야망을 쫓아서, 갔, 야망을 쫓아서 갔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음.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으려고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왜요라고 하면 좋잖아. 어, 좋아해요. 좋아한다 그랬잖아, 계속. 음. 좋아하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든다라는 거지. 이거 뭐야. 두개다 갖겠다는 거잖아. 뭐욕심장이우후후이야 뭐, 이게, 뭐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야, 요즘, 요즘 시대에, 뭐, 뭐. 와, 이거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도 진짜 뚜껑 열리판에 어. 박힌 돌이, 이게 지금, 까딱하다가 내가 이상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음. 그래서 지금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을 갖다가 훔치고 싶어해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음. 여러분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왜 어,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요 <웃음> 진짜 미치겠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사이냐라고 하면 그냥 그냥 그냥 저거 그냥 저거 그게 무슨 사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도 어쩌면은 가정에 있는 여자 여자일 수 있어. 어, 남자가 뽑았다면 가정에 있는 남자. 그럼 뭐냐라는 거지. 뭐게 뭐야? 이 사람이 세컨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지가 세컨이면서 여러분 박힌 돌을 갖다가 세컨으로 들고 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이게.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뭐이 사람이 세컨인으로 있겠습니까? 어. 저기, 막 그렇지만 이 카드상 보면 이 둘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음. 뭐 다야 그렇겠냐마은 어. 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분기 땡천하지 마. 어,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이렇다는 이걸 갖다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소드가 꼽혔지. 어,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해. 음. 와막 욕, 욕을 하면서도 이런 이런 나쁜 놈 이런 이런 그지같은 새끼 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을 기다린다니까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아 그래서 뭐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해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심이나 이런게 참 좋거든요 이해심이 참 좋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못 잊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못 잊는 여자가 뭐예요. 이해심 있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잖아. 남자가 그런 사람을 평생 못잊는데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라고 여러분들은 일, 일을 갖다가 공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잘막가다듬을려고 어, 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잖아.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어, 이 사람이요. 음, 이 사람이 훔치고 싶대요. 이 훔치고 싶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네. 어,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아 그리고 왜나 다른 사람 안사귀왜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오직 이 사람만 기다려요. 그게, 그것도 그게 문제인 거야. 음 여러분 이 사람만 기다려요. 이이 이 무슨 일이요 정말. 어. 아무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 어, 이 사람이다.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입술을 훔치고 싶대요. 누가 우리 2번 카드를 뽑은 사람을 입술을 갖다가 훔치고 싶을까 그런데 여러분은 개소리하지 마 이러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근데 그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막 오고 싶은 것 같은데 어,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마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오지마. 어, 오면 입술 갖다 뺀치로 뽑아버릴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지. 음. <웃음> 설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웃음> 아무튼 어, 주둥이를 뺀치로 뽑아버려 어, 이럴 수있다라는 거지. 어디 있겠지? 열이 맞았나요, 줄이? 어, 줄이 맞아야지 예쁘게 나오지.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누군가는 있는 거 같아. 어, 여기도 어,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어,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 왜, 아니, 왜 우리 이큰 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이성들이, 어, 마음을 훔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치, 내면하게 퐁당 빠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훔치고 싶은데, 왜, 어, 이 좋은 날, 어, 날, 바람도 이제, 차가워지고, 그냥, 옷깃을 여밀 때, 어, 그 사람이 나한테 목도를 휙 둘러주고, 어, 키스를, 어, 키스를 하고 싶다는데, 아, 왜 싫다 그럴까? 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왜 이유가 있는, 왜 무슨 이유가?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어. 여러분들은,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왜 저기 막 입술을 훔치는 건 싫다 그러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도 그게 왜이러지 왜냐 그러면은요 1번 카드하고 2번 카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 조금 어 저기 막음 비슷한데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음 비슷한데 좀 달라 음,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아,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몰랐던 게 아닌가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 그래서 어, 그 차이가 있다는 라 거지 어, 몰랐다 라는 거는 뭘 몰랐냐 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의 감춰진 이야기를 갖다가 몰랐다라는 거죠. 음, 이 사람의 감춰진 얘기를 몰랐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혹시 이 사람에게, 어, 이 사람에게, 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여러분 전에, 음,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먼저.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이를 갖다가 껴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껴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 음.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은 이, 사,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지, 몰랐지만 이 사람의 옆에 누군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굴러온 돌이 된 거지. 음.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이거는 솔직히 작정하고 말을 안속였다기보단 말을 안한 거지. 근데 말안한게 속인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떳떳하면 왜말 못해? 떳떳하면 말하지.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속였다는 거예요. 이 이게 그그 그 사람들이 그래. 그냥 말안한 거지 속인 거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음. 둘째 날 갖다가 이상 나, 내가 이상한 애가 됐는데 그치 어, 저기 막 굴러온 돌이 둘이, 박힌 돌이나 빼는 그런 나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이거 갖다가 이해하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이이 이, 이 둘의 관계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심한 경우는 심한 경우는 어,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배우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니까 이게 12월달에 이게 전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 12월달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음. 근데 이거는 이 전부터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뭐. 한발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한발 빨리 나가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뭐, 저기, 막, 외모도 괜찮고, 옷 입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모든 이 괜찮음이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냐라면은, 이 사람의, 어, 이 사람의 사람, 이 사람의 여자. 만약에 남자가 봤다면은, 이 여자의 남자. 를 통해서 나온다 라는 거지 이 사람께 아니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은 그 사람 그늘을 떠나면 그지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 뭐야 멀쩡한 그 저기 뭐 허우대밖에 없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할수 없다 라고 봐이 일을 음,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도 그런 거지 아, 진짜 후회스럽기도 하고, 더덥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미래가 안 보여요, 이 사람하고는. 응. 내가 너무, 이 사람을 갖다가 너무 좋게만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음. 응. 근데 이 사람은, 참, 이게 뭘까요? 이것도 참 저기다. 음 응. 이게 여러분이 이 여러분 탓 아니에요 어 좌절 같은 거할 필요 없어 어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알았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 시,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카드가 떠버렸거든. 실망하는 카드가 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비밀을 갖다가 알, 알게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어 저기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척정 그 사람한테 뛰어들었을까.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냥 자기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런 거지 내가 음, 뭐 무엇이 잘못이 되었나 무엇이 잘못이 예,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까지가 잘못이었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어, 너무 너무 자책을 많이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음, 뭐가 잘못이야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가 기혼이면 기혼이다 미혼이면 미혼이다 아니면 여자가 있으면 있다 남자가 있으면 있다 그런 거 똑바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졸지에 어, 오히려 위안해야될 사람은 저 사람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일 벌어지면은 상대편 여자가 괜히 이 사람한테 왔고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잖아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그러고 나도 이제 알았거든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 여자가 저 여자를 잡잖아. 그지 남편을 잡아야지 왜? 그렇잖아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엄엄만대와 가지고 분풀이를 하냐고. 나도 지금 피해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 이 사람이. 어, 어떤 약속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이런 다, 모든, 가족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을 다 받았거나, 뭐, 뭐, 어디에 초일기를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은이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원망하기보다는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자책을 하고서 그냥 혼자 그냥, 그냥, 무념무상으로 뭐, 일을 하고, 있, 일,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지금 막 이렇게 부하가, 부하가 치미는 걸 갖다가 꼭 참고 있다라고 봐. 부하가 지금 꼭 참고 있다. 음.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좀 달라지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나게 받는구나. 아니, 1번 카드도 이렇고 2번 카드 이러면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솔직히, 이 제목 보고서 이거 오픈하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 지금 구설이나, 구설에 이런 게 되게 시달리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어, 그거예요 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치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어 저기 막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피해를 입어야 되지 내가 항상, 그러,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녀의 관계에서 남자는 손해볼 게 없어 남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결국은 둘이 헤어지고 나면은 그그 그 저기 뭐 어떻게 헤어졌던지 간에 여자 쪽에서 욕을 더 많이 먹는다니까 음. 야, 뭐, 네가 그러니까 헤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직업 멀쩡해. 직업 멀쩡하고, 뭐, 하고 다니는 행색이 좋아. 근데 나, 그, 딱 보면, 어유 저런 남자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아유, 니가 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막도 모르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노이즈에 시달려갖고, 밤에 잠도 못 잔다라는 거지. 근데 미친 새끼, 근데 뭐야? 근데 왜, 뭐, 무슨 입술을 훔치고 싶어? 이, 이렇게 놓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응? 바보를 만들어놓고 뭐, 뭐 무슨 아 맞아요. 여러분이 그냥 힘들게 힘들게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가는 게 아닌가. 어, 이게 지금 속내 내 속이 내 속이 아니야. 어, 내 속이 아니고 어, 그런 잡스러운 소리 같은 거 들려도 꾹 참고 어, 그냥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괜히 그런 거 데리고 하면 더 일만 더 커지니까 그냥 묵묵히 여러분이 갈 길을 가지만 속은 어, 엄청나게 어, 저기하다라는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뭔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뭐죠 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어이 사람하고 다시 연락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왜요 라고 하면 개 중에는 임신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개 어, 중에는 임신해, 임신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리고 개 중에는 유산한 사람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임신해서 유산됐으신 분들은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 오겠지. 단은 음. 아니에요.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좋아하냐 그러면 좋아하는 건 맞아. 어 좋아하는 건 맞는데. 어, 왜 저쪽을 어, 저, 저기 막이 이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었던지, 아니면 주변에서 노이즈 때문인지, 하여간 뭐 그런 몸 상태도 안 좋다라는 거지. 몸 상태가 좋을 리가 있나? 음, 몸 상태가 좋을 리가 있나? 안 좋지. 당연히 개중에는 그래요. 음,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라면은 자기 여자하고 이게 안 맞았어, 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따로 국밥으로 놀, 놀았을 확률이 높아요.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라고 봐, 둘이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만난 게 아닌가 그런 말 그럴 것 같아. 만약에 그런 경우였으면은, 응? 어? 따로 국밥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 갖다 정리를 하고서 사람을 만났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 좋아하는 좋아게 맞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음아 어디 보... 어디 보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우마는 맞아 어, 임신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임신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 조금만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저기, 어, 저기, 뭐, 만약에 유산이 안된 사람들은 아이를 갖다가 날 생각인가? 응? 어? 다는 아니에요. 지극히 극소수라는 거야. 맞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유산이 안 됐다면 아이를 날려고 들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갖다 사랑한 건 맞거든 이 사람을 사랑한 건 맞고 음,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좋아하긴 는좋아 좋아하는데 이게 참 그렇다 이게 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디 봅시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 주려고 거가 맞아요. 이 사람은 그, 저, 그, 저 사람을 버리지 못해. 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도 그 사람 못 버려요. 어. 결국은 상처는 여러분이 받는 거지. 음. 아이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주 극소수겠지 이, 이 카드를 갖다가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다 임신할게요 그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보인다라는 거지 음, 결국은 상처를 받는 거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이사람이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은 이거 정리를 진작에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정리 못해요 내가, 아, 처음, 왜요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의 모든 게그 사람한테부터 오는 거라니까. 이 사람의 모든 영광이, 응. 이 사람의 입고 있는 오, 뭐, 차가 있다면 타고 다니는 차, 이 사람의 그, 저기, 뭐, 명예, 타, 이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저기, 뭐,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올 수가 없지.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 이 사람이 사랑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음. 남자가 재물의 욕심 재물, 재물의 재물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돈하고 여자의 욕심 많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게 아닌가 음. 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음,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어, 진짜로 임신된 분이 있다면 날려고 들 거예요. 뛸려고 음, 안해 날려고 한다. 어. 어디 보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맞아요. 지금 카드가 리딩이 진짜 기, 기운이 안나 기운이 안나안나 안 나, 말도 더듬네. 기운이 안 나게 나와서 조금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요 내게 키스하고 나,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리딩에 기운은 안 나네요. 음. 음. 봅시다. 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어 다는 아니지만. 그개 중에는 결혼할 사람도 있겠는데 음 애, 아이를 낳고 어, 결혼을 할것 같아요 어. 어, 많지는 않아 어, 많지는 않지만 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받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어, 저기 막 가정을 이룬다라고 봐이 음. 사람은 어떻게 정리해야지 어, 정리해야지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나와서 조금 저기 내가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이게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상처가 끝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가 나왔길래 제가 카드를 갖다가 엑스트라로 더 뽑아봤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이고 어, 이 사람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쪽 그, 걸 갔다가, 정리를 한 거라면, 정리를 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오, 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니까, 왜냐면, 일부는, 여, 저기, 막, 끝난 사람도 있고, 저기, 막, 만약에 이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라 그러면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에, 임신을 해서 애가 유산이 안된 사람, 유산된 케이스도 있어요. 유산이 안된 사람은 어, 유산이 안된 사람은 결국은 진 어, 결국은 그 저기만 이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네. 음, 단은 아니에요. 이이 이 카드는 솔직히 어, 결혼하는 사람 0.0 0, 0 그러니까 100명이 봤어. 1000명이 봤으면 한두 명 정도. 어, 한두 명 정도. 어. 근데 어, 그래 좋은 결과를 맞는 사람 좀더 많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갖다가 놓고 와도 어,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은 이걸 놓고 온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100% 이 사람한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은 못 온다라는 거지. 어,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 케이스가 좀 갈린다. 그러나 결혼할 사람이 있겠다. 뭐 이걸 본 사람이 1000명이라 싶으면 0.1은 너무 조금이고 그래도 1000명이 봤으면 한 2,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음. 이거 뭐이이 이 지금 이삼이번 카드를 갖다가 천 명이 봤다면 이게 비, 다른 거 이게 카드 리딩이 네 개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봤다라는 거지. 음그 정도는 놓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 나에게 어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 이, 이제 끝에가 너무 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한 게 없어서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카드가 이렇게 나올줄 진짜로 몰랐어. 어, 너무 뜻밖이에요. 음.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입술을 훔치고 싶대요. 네,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음, 여기도 있네. <웃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런데, 확 훔치지는 못하네. 어, 기회를 엿본다네. 어, 기회를 엿본다네. 결국은, 어, 될것 같네. <웃음> 아 여기는 조금 카드가 어2 2번 카드는 카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리딩할 때 진짜 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카드는 되게 경쾌해서 기분이 좋아요. 카드를 열자마자 어, 어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 어, 통통 튄다. 음 어, 기분이 좋다. 이 카드는 어, 어디 봅시다. 왜이 사람이 어 저기 막 마음은 있어요. 어,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지만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음. 뺀질뺀질한 게 없지는 않아 어. 근데 이게 뺀질뺀질한 게 밉냐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니에요 뺀질뺀질하게 밉게 미게 느껴지지는 않아 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귀엽다 그래야 되나 어. 뺀질뺀질한데 귀엽다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이 카드가 왜 이렇게 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음. 여러분은 뭐 이게 뭐지 어. 근데 왜 나인족에 나왔을까 어. 여기 좀잘될잘 잘 됐으면 좋겠네 어. 잘 됐으면 좋겠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요 어. 어떻게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었냐 그러면은 뭐, 겸사, 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 여러 가지 문제라면 돈 문제도 있고, 일단은 돈이 너무 없고, 어. 그, 그러니까, 아, 진짜 돈이 없나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어,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 저기, 뭐야, 기회를 보고 있던 게 아닌가? 어, 기회를 보고 있던 게 아닌가? 음. 음. 잘하면 아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요 이거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아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닌데요 어 여러분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어 연말연시하고 얘네들 배틀 붙은 건가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카드 딱 열때부터 기분이 좋았어 어 이 카드 3번 카드 기분이 막어 되게 열자마자 경쾌하더라고. 여기 한한 한 사람이 아닌데? 어휴 골고루다 얘네. 골라 골라 골라. 어, 골룰 수 있겠는데요? 음. 어, 한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정열적이고 어. 그런데 이게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음. 뭐 그 뭐지? 어떤 뭐 클럽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뭐그뭐 그뭐 스포츠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동호회 있잖아요. 뭐 산악 동호회 아니면은 뭐 와인 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에서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셋다 괜찮아요. 음, 다 특색이 있어. 어, 셋다 괜찮아. 한두 사람이 안에 더 있어요, 더. 어. 귀여운 애도 하나 있잖아, 연아. 어, 연아도 있고. 여긴 되게 많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딱히 뭐별 그런 거야 음, 글쎄 어. 뭐 내가 지금 누구를 아, 뭐 쟤네들이 뭐 나하고 뭐내 입술을 훔치고 싶다 그래서 내 입술을 갖다가 항상 닦고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 왜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쟤네들도 다 까보면 별벌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지 어. 아 남자+ 남자들이란다 그렇지 뭐 그러고 그 남자가 봤을 적에는 아여자들이란다 그렇지 뭐어 쟤네들도 뭐쓸 그냥 나 어떻게 한번 해봐가지고 그냥 그 뭐지 나 호구로 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자로 봤다면은 그런 거 여자가 봤다면 이런 거지 어또 저것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어 분명히 뭐 저러다가 어, 바람나서 갈 거야 뭐늘 그랬잖아 뭐 이런 거여가 그러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다라고 봐어 기대감이 없다. 음, 기대감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음, 왜 모르는 거냐. 그냥 여러분은 별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여러분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니네가 아무리 와봐라. 아유, 뭐 그놈이 그놈이지. 어, 남자가 봤다면, 어, 그년이 그년이지. 그런 거지. 어. 그 년이 연자 붙니까좀 그렇다. 어, 그 니언이 그 니언이지 이래야 되나?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어, 왜냐면 여,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어,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입술에 훔치고 싶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어. 어, 왜 감흥이 없냐 그러면은 여러분 실현당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음, 실현당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아휴 내 입술이 좀 이쁘긴 하지. 아, 이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니네들 때문에 입술을 갖다가, 어, 잘 닦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 어, 그런 거예요.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긴 진짜 인기가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별로 저기 안할것 같은데?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아무나 골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음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어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람도 있고 뭐 저기 막 로맨틱한 뭐 어, 감성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 연하도 있고 아니 연하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던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 관심 없다 어, 나한테 관심 꺼주셔 어, 다 싫다라는 거예요 음. 다 싫고 아 걔네들은 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걔 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불락시킨 어, 애도 있을 것 같아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떠올려봅시다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이게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지, 뭘 그래. 왜 그러긴 왜 그래. 어, 과거의 기억들이 다안 좋았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러니까 이, 남자를 믿지 않아. 어, 근본, 이게 기본적인 거는 남자를 믿지 않는다. 만약에 남자가 봤다면 여자를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면 다 뻔하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연인이라는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나한테, 어, 민폐만 끼치고 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아, 네가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번지를해야고 네가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친듯 달려온다 그래도 내가 눈에 나 깠다가, 아, 난너네들한테 관심 없어라는 거야. 음, 관심 없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아 그래도 좋다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건 내가 이쁘다는 거잖아 어, 내가 이쁘고 먹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어, 아직 여유 있다라는 거지 음. 저번에 뭐 아직 안 봤나요 여러분들 그, 그 뭐지 어저께 리딩인가 여러분들은 아직 못 봤을 거야 내가 미리미리 녹음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와 사람이 없어 음, 남자가 안 들어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워, 그럴 때는. 뭐가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여긴 너무 많이 들어왔네? 그 사람 하나 줬으면 좋겠네. <웃음> 진짜로. <웃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쏙안 들면 안될 거예요. 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꽤 많다라는 거지. 이게 뭘까? 음. 여러분 혹시, 전남친은 생각해요? 음, 전남친 생각해? 요 아니면 과거의 과거의 연애가 이렇게 그런 거지? 전남친 사귀, 사귀, 사귀었을 적에 이렇게 남자들이 막 우르르 한꺼번에 들어와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를 꼽은 거예요. 어, 그런 거 있잖아. 막 남자가 막 들어오니까 거기서 하나 뽑은 거. 음. 전의 일이 되풀이된다라고 봐. 음, 전의 일이 되풀이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음, 왜왜 몰라요?라고 하면은 이게 전 남친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인지 음, 애매해. 그래서 그래요. 음, 전 남친 여러분하고 끝났던 관계, 음,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스트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전 남친도 여러분의 입술을 뺏고 싶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 귀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 전 남친도 그런 것 같고 주변에 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도 다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널린 남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전 남친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 남자가 뽑을 적에는 전 여친이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사람은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 이게 다 이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이성들이 참 많아. 어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되이전 남친 돌아올까? 이게전 남친이 자꾸 보이는데. 여러분 싫어요 전 남친? 싫으면 안 만나면 돼. 어, 굳이 점남친하고 입술을 갖어 키스할 필요 없어. 음. 그런데 내가 왜 여, 여기서 리딩을 그만하지 않고 계속 하냐라면 이 카드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뽑는데 이이 이거를 이거를 카드가 안 나와. <웃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저기 뭐야? 왜요? 라고 하면 이게 전남친인지 아니면 이중에서 하나인지 왜냐면은 이중에서 하나를 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눴다는 흔적이 없어. 음. 그렇지만 전남친은 마음을 나눠섰던 사람이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전남친이 가장 유력하고 어. 그 다음에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키스를 하게 된다면 음. 선생님 전 키스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카드를 갖다 계속 뽑으려고 하는 거그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음.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주질 않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렇게 애간장을 갖다가 녹인다. 어. <웃음> 애간장을 녹인다라고 봐. 음. 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 이 왜그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라고 하면 은그 사람하고 키스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키스만 안 하면 뭐뭘더 하는데요. 그러면 은 여러분 남자한테 키스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뭔데요 라고 그이큰 연애 안 봤구나. <웃음> 남자는 그냥 일반 그냥 뽀뽀 말고 뽀뽀 말고 딥하게 들어가는 거막 이제 혀가 막 엉키는 거 어, 그런 거그 어. 남자는 여자가 키스를 갖다가 허락하면 그거는 몸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딥키스하면 손 들어오잖아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 누군가하고 키스를 한다면 그치 어 뜨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군지 궁금해서 계속 뽑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아직 요게 몇 분, 저기, 몇, 저기도 몇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뽑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군가,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 진짜요? 지금 귀 쫑긋하잖아, 지금. 응. 여러분도 궁금하잖아. 응.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뽑는 거지. 괜히 뽑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내가 카드를 갖다가, 어, 스탑을 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남아있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이거 누군지 끝까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잠못 자는데 음. <웃음> 아, 가능성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면 은 어, 전남친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어, 전남친이 될 확률이 높다 아 선생님 싫은데요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문제야 그럼 여러 칼자루는 칼자루는 여러분 손에 졌는데 제가 칼자루를 졌나요 네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졌어요 이렇게 다들 환장하잖아 여러분들이 입술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칼자루는 여러분이 졌지 싫으면 안 해도 돼 싫으면 어, 안 하면 되지 무슨 그게 뭐가 문제야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야 문제지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없지 당연히 음. 맞아. 맞아 맞아 누군가 와 응.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냥 카드상 전남친이 아닐까 라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맞아 전남친이다 전남친 전남친 <웃음> 만약에 전 남친을 기다렸었던 분이라면 기대해 볼만 해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왜냐면 이게 다 맞지는 않잖아. 어. 이게 다음 달에 될지, 다다음 달에 될지. 저도요, 어, 이렇게 카드를 뽑아보니까 진짜 몇달 있다 되는 기, 기도 하더라고. 몇달 있다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다 맞겠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몇달 있다 가도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 왜냐면 그게, 이게 전남친 카드가 나와도 그 사람이 망설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으면 한두달 지나면 운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지 운이 바뀌게 되면은 올라고 했던 사람이 못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 사람의 운도 있으니까 어, 그 사람하고 내 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딱 맞아 떨어질 시기가 그게 만약에 빗나간다. 어 그러면은 이게 또 재해가 안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100%는 아니에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들어맞지 않으면 시간이 끌, 끌게 되면은 안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왜냐면 운이 바뀌어. 석달 간격으로 운이 바뀌고요. 음, 한달 간격으로도 운이 바뀌지만 한 달짜리 운은 그게 크게는 안 바뀌어요. 그 흐름, 그, 그 흐름 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석 달이 넘어가면 운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제어 운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여기는 어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의 전 남친일 케이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음, 축하드려요. <웃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니까 너무 미리부터 어, 저기 막그 저기 막 준비하고 그러지 말아요. 어, 저기 막 이것도. 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만나게 될까요?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어, 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 후루루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준비해나, 준비해도 준비해 소용없다라는 거지 어, 소용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돼야 더, 어, 더 재밌지 않나? 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물처럼 올 수도 있잖아 어, 기다려 봅시다 어떻게 될지 100%는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 뜨밤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속옷은 항상 예쁜 거를 장착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내게 어,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 일단은 전남친이 가장 높고 어, 다른 사람도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입술을 훔치고 싶대요 <웃음> 어디 봅시다 누굴지 어, 여기도 있을 것 같네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로맨틱하네 자상하고 어, 로맨틱하고 자상하다 어,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어, 로맨틱하고 자상하면서도 고지식해 주변에 꼰대 있어요? <웃음> 꼰대라 그래서 그런는데 어, 나이가 젊어도 애늙은이 같은 사람 어, 조금 성숙한 사람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수적이면서도 자상하고 음, 그러면서도 달달한 사람 아니면 이게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플라밍고 같을 수도 있잖아 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분명히 어, 여러분을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있어 음, 있다 있어 자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어, 뉴페는 아니러니까 뉴페. 이게 국패 뉴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이라는 거지 뉴페는 아니라고 봐 음. 알고 있었던 사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어, 잘생각해봐야 자상한 사람, 음, 자상한데 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남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봉사정신이 투철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저기 막 사람들이 좀잘 따르는 편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달한 사람, 어, 로맨틱 가이, 어, 근데 약간 뻥이 없지는 않아. 그리고 약간 못 지킬 약속, 어, 약속을 조금 잘하는 편이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일단 약속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만, 그게 어떠한 철, 뜻 철미한 계산에 의해서 자기 스케줄이나 이런 걸다 고려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에 펑크는 좀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착하다라고 봐요. 음,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사람은 어, 음. 고지식해. 어, 고지식한데 또 어떻게 보면 좀 겁도 많아. 어, 겁. 왜 그렇게 하고서 좀 그런 게 있지 뭐. 뭐 남자 여자를 갖다딱 구분 짓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음, 좀 보수적인 면이 없진 않다라는 거지 그렇고 자기한테 도전하는 걸좀 싫어한다 어 그냥 자기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근히 겁도 많고 소심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요 어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음,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데 음 그냥 원데이 투데이 뭐 알았던 사람 같지는 않고 좀 알았던 사람이다. 음,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냥 어떡 하다 보니까 안된 인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 누군지. 어. 예, 알고는 있었고, 여러분이 예전에 호감을 가졌다.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거지. 우, 우리가 이제, 그게 누워서 생각하잖아. 어, 그때 걔가 나좋다 그랬는데, 걔랑, 마, 내가 걔, 만약에 걔를, 어, 픽했다면, 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어, 어 그리고 내가 막, 민수도 나좋다 그랬는데, 걔를 픽했으면은, 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민수는 나한테 뭘 해줬을까? 이런 생각하잖아. 예.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막 이렇게 좋아하고 뭐가 아니라, 어, 그냥. 뭐, 계란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좀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영, 호감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오래전서부터 호감을 가졌었다라고 봐요. 음, 호감을 가졌다라고 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도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교회 오빠? 어, 교회 오빠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교회 오빠 음, 아 이게 뭘까요? <웃음> 아, 에이, 눈치 빠르시면 알아챘을 텐데 어, 내이 이 반응을 어. <웃음> 어, 약간 재회의 냄새가 나. 재회의 어, 냄새가 나. 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이 재회를? 어. 근데 카드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미련이 조금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음, 미련이 어 그렇지만 미련은 남았다고 해서 딱히 뭐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 과거의 연인에 대해서는 거반 거반 그래도 상처가 다 치유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저 치유 아직 안 됐어요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많이 묻어진 게 아닌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음, 많이 묻어지고 그리고 음, 생각하면 뭐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많이 묻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아니까 이게 또 뭐지요 음 요, 요거 요거 왜왜 왜 갑자기 말이 이거 이소도가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그럼 내가 말이 없어지지 당연히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어디 봅시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이 사람 이 사람 같은데 그 이게 다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응. 다한 사람이 아닌가 맞아 다그다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러니까 좀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수익가이 수익가이 음, 달, 저기, 뭐, 로맨틱 가이. 근데 약속은 잘안 지키는 사람. 주변에 약속 잘안 지키는 사람 있어요? 음, 어, 나 이거 해줘라고. 그래, 그래, 그래. 음, 어, 이거 해, 이것도 해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결론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거지. 어, 무조건 다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안 해준다라는 거야. 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뭐 때문이지? 음. 어쩌면 그런 거 같아. 이 그래그래 그래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가? 응? 음? 싫어하는 건가? 아쟤또 그래래. 어, 아, 쟤또 그래래. 뭐 이러는 건가? 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응. 음. 왜 갑자기 텐소드 텐소드까지도 괜찮았어요. 텐소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어. 부정 지금 상태는 안안 좋지만 곧 좋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텐소드 나오고서 그 뒤에 나인소드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아 이제 알겠다. 음. 아 이제 알겠다. 뭔데요? 라고 하면, 음, 여러, 저거, 이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명의 수레받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음, 과거의 연인일 수 있고, 어, 이 사람하고, 그래도 어 사귀고 싶어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근데 왜안 됐냐라고 하면 어 너무 잘 알아서 어 너무 잘 알아서 안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너무 잘 알아서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 누구를 갖다가 만나고 싶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음어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노이즈에 크게 걸려 있다라고 봐. 노이즈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관제 구설 구설에 구설에 크게 말려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 상태인데 누구를 사귀고 싶을까 싶어. 음, 너무 그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서 이 저기 막이 사람을 그냥 그 그렇게 반기는 눈치는 아니에요. 반기는 눈치는 아니고. 음... 이게 뭘까요 응? 다른 걸로 뽑을게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카드가 응. 너무 많이 나왔고 어디보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응. 응. 어디봅시다 응. 우리 아들이 밖에서 게임을 해요 응. 어디봐 이게 무슨 뜻인지 응. 잠깐만 기다려요. 응? 맞아. 어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갖다가 기억해서 깨끗이 지워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이 아 이게 뭘까요? 이게 똑같은 게두 개나 나와 버렸네. 음.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건가 객관 객관적으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지 음 그렇게 볼 수가 있,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아니면 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 문제에 휘말려 있는게 아닌가 어.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약간 관공서 같은데 문제가 지금 음 관공서일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음 법적인 문제인데,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게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어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응, 음, 금전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누구 하고요? 라고 하면은, 음, 음, 어쩌면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교회 오빠일 수도 있고, 음, 혹시 교회 오빠가, 어, 교회 오빠가 전 남친이었나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만약에 전 남친이, 어, 가진 것은 별로 없으면서, 어, 가진 것은 별로 없으면서, 여기저기 사고치고 돌아다녔었나요? 아무튼, 어, 어, 이 사람들이 다 뭔지 모르겠어요. 응? 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누구, 누구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라고 하면,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음, 다가올 것 같은데 이게 유펜지구펜지는잘 모르겠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나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구펜는 아닌 것 같고 음, 구펜는 아니다. 왜냐면 제외 카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 제 카드가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 지금 어, 뭐가 있어 어, 뭐가요 라고 하면은요 뭔가 관제 구설이 있는 것 같아 어, 관제 구설이 있다 교회 오빠든 누구 오빠든 어, 누구한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사기를 당했다 라고 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이 사람 이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뭐 연애라기보다 그냥 이거 왜 봤냐라고 하면 그냥 본 거야. 제목이 응.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냥 본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볼 정신이 있나 몰라. 응. 지금 그냥, 그냥 본거 같아요. 응.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 있잖아. 왜 재미로 보냐라고 하면은 그냥 머리 식히기 위해서 아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 그냥. 그냥, 그냥 보는 거지.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TV 보면은 막 드라마 같은 것도 짜증나고, 뉴스 키면 뉴스도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로카드 이렇게 보면서,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여기는 연애고 저거고,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 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게, 이 법적인 문제가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관제거든. 응, 관제가 있다. 누군 이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거 이게 다 관제거든요. 작정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왔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뭐 뭐 딱히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 그, 그, 마음이 억고라게 아니라 아예 그 생각조차도 안 든다란가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음. 응. 그래서 누가 온다 그래도, 아 어, 여러분들은 거기에 갔다가 신경쓰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누가 온다 그래도 관심은 없어. 근데,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있나요? 그러면 네,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거의 신경 안 써요. 거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어. 거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 별로 저기 저게 없어. 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 희한해. 뭐 설렌다, 뭐 엔다, 뭐뭐 뭐 화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스트레스다라는 거지. 어. 온통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걸 왜 봤냐? 그냥 봤다. 어. 그냥 봤다. 아무 이유 없다. 내 머리 머리 시키기 위해서 봤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아직도 막 이게 해야 될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냥 보따리 하나 메고서 그냥 어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떠난다고 해서 진짜 떠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가 다 그냥 비우고 떨궈내고 이 짐덩이들을 갖다가 다 떨궈내고 싶다라는 거지. 음. 이게 연인으로 온, 이성으로 온 관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제 구설에 휘말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꼭 이게 연인으로 왔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딱히 아니다라고도 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은이 이 관제 구설은 오랫 동안 여러분들이 공들여 온 일에 대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게 해결이 날란가? 이게 이게 뭐, 이게 해결이 나야 될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저기 막 뭐, 입술을 훔치고 말고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와서 입술을 훔치고 가도 모를 수 있어. 어, 너무 여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갖고 뭐가 지나간것 같은데 누가 지나갔지 이럴 수 있다라니까. 어. 어디 봅시다 이게 해결될 수 있나 지금 이거 ing 인거 같은데 음. 이게 쉽게 안 끝나요 음. 쉽게 안 끝난다 빨리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빨리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어디 보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그냥 놀고 싶은 것 같고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어, 그냥 머리 식히고 해서 놀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고 어, 여행 가고 싶은 거 아닌가 음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 상태로 여행 가, 여행을 여행 간다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을 텐데 음 어, 맞아요 어, 마음 편하지 않아 지금 해야 될 일도 있고, 어, 여러분이 해야만, 해야만 되는 일이지? 해야만 되는 일도 있고. 어디 봅시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멀리 멀리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두고 있는 사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음. 그이 이 지금 이거 말고 혹시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훔치고 싶은 건가 그 사람의 입술을 응?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멀리 누군가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래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 사람들 중에,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 뭐, 직업으로 따지면은, 뭐, 뭐, 영마성, 해외에 관련된 직업? 어,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일. 그런 사람이 하나가 저기 비춰지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 그 사람하고 되나요? 아니요, 그 사람하고, 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안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발전되기는 조금, 어,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이 이 문제들이 너무 해결돼야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탈진 상태라 그래야 되나? 어. 누구를 만나기도 지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게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누구 하나는 있다라고 봐. 음. 그게 누군데요라고 하면 은이 어,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 이 사람들 다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는 있어. 그, 뭐, 그렇다고 노인네나 이런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연하나 이런 건 아니라라는 거지. 연하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가볍지 않다? 어, 가볍지 않다? 직업까지는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업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음그 사람들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혹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애매한 게어 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 나한테 관심을 다시 보이는 건지 어 여러분이 전에 호감을 느꼈던 사람 근데 근데 흐지부지 됐었던 사람이 다시 그 어, 저기 뭐야,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끼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 남친인지는 불분명해요. 어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아 전이라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거지 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골치 아픈 일은 이거 다 해결돼야 돼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빨리 해결될 것 같다가도 자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봐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갖다 훔치고 싶냐라고 하면은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었는데 이게 호감 그냥 호감만 가졌는데. 호감만 갖고 있다가 발전되지 못했던 관계 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아닌가 싶어 그 사람하고 다시 뭔가 그 썸이나 어떤 기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기만 내 입술을 훔치고 싶은가요라고 하면은 제목이 그러니까 일단 예스라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과연 뭐 다짜고짜 입술을 훔치려고 들까요? 이 사람 조금 어 행동이 묵직한 사람인데. 음. 아튼 4번 카드 리딩 일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래요. 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 좀 사기가, 사기를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이게 어, 빨리 해결이 돼야 연애 문제도 풀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음, 그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전부터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봐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